열반 적응하시는 분들이. 네. 예, 여기 저희 어 연구소에그홍 음. 실장이라고 님 계신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음. 이거 오. 오세요. 네 여기 이걸, 네, 네. 네, 네. 네, 네. 오셔서. 네네 오셔서. 아 이거. 네. 전에 저전지사 한번 해봤는데. 아 네. 네. 간단해요. 네. 자. 숨이 <웃음> <이제 춤이> 막히는 <웃음> <많기는> 것 같아. 매우 <웃음> 공포증 있는 사람 못 써요. 아, 저는 이게 갑자기 이러면. 밀피 공간 들어가는 것그 같은 느낌인데? 자이고 이렇게 아, 전 살살 넣어주세요 그러 음, 음, 되게 안해요? 아, 이거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답답한데 벌써? 자. 사람이 형태 맞아요? 거울 한번 보실까요? <웃음> 너무 아니야 이거는 잠깐요 이제 바람을 넣어야죠 이제 양앞기니가 공기가 들어가야 돼. <웃음> 자. 이 상태로 어디 나가는 거야? 어. 산란 <웃음> <웃음> 해야 돼요. 무업 환자들은. 무업 환자. 저업이잖아요, 또. 지금 불지 <웃음> 자, 왜 질문을 그 해야 돼요? 어, 이게 낯잡혀서 좀어슴막것 같아 아우 정말. 어, 우저 여기 가슴이 답답해요. 어, 어, 그래서 제, 제, 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말요 처음에는 아... 이 공기를 불어내야 되는 힘이 음. 세게 되잖아요. <웃음>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쉬었는데 숨을 세게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이 가슴이 막꼬개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요. 그 아, 네. 떼 주시면 어요 네, 네. 아, 이쓰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네. 아무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두번다 네. 지는 거안할거같요 네, 네, 네, 특별 게스트로 네, 모셔, 네. 모셔봤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진짜 해보니까 음. 음. 보통만 <웃음> 먹고 할 일은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 이 지금 아마 어, 양학기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현재 그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약을 해 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요양압기는 음. 제가 써봤고 써보니까 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래도 이양압기가 필요할까요? 음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음. 숨 쉬는 시간 잠자는 동안에 음. 숨안 쉬는 시간이 음. 숨 쉬는 시간보다 짧은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숨을 안 쉬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숨을 쉬... 호흡, 무호흡인 상태가 호흡을 하는 데 시간보다 응. 더긴 그렇죠. 그... 예. 그래서 어, 7시간 잤는데 응. 숨쉰 시간 3시간 숨안쉰 시간 4시간 아... 이런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하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한테는 양학기가 음. 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그 보험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음. 한번 쭉 해주시죠. 어떻게 혜택을 자,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면 보청기도 건강보험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보청기 보험이 된대데라고 음. 하지만 보청기가 보험 적용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면 음. 어,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돼요. 장애인이 되어야만 네. 보험이 되는구나. 양압기도 마찬가지로 코골 보험 뭐보험좀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음. 어, 1한 시간에 15번 쯤하룻 밤에 100여 번의 모흡이 나오는 사람. 은 음. 이제 보험 적용을 해 줘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봤다시피 음.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 3개월의 적응기간을 떠요. 아.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잘쓸수 있다 판단이 되면 음. 6개월 동안 이제 처방이 나와요. 음. 근데 3개월 동안 잘 쓰는 기준이 뭐냐? 음. 어, 3개월 중에 음. 21일 연속에서 음. 4, 4시간 이상 음. 썼다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연속이라고 하는 건 매일 21일. 만약에 열, 여러 19일을 쓰고, 응.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를 안 썼다. 응. 그럼 그때부터 다시 0,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그러면, 아, 그 아, 날씨를 아.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꼭, 들고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네요. 네, 근데 이거. 술 먹고 잊어먹었다? 어. 아,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20일을 채우는게 음. 쉽지는 않은데, 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6개월 처방이 나왔잖아요. 네. 6개월 동안에 이제 70%를 써야 돼요. 음. 7 0 못쓰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면 하고 양학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아.